첫 번째 이벤트는 돌아온 모코모코 야시장 10월 27일 정기점검 전까지 진행하며 어, 이전 이벤트처럼 모코모코 야시장에서 진행됩니다 추석 이벤트로 한번 다녀왔으니까 정기선을 통해서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퀘스트를 모두 완료하게 되시면 보상으로 게이머즈 컵 티켓 40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야시장에서 매번 짝수 시간에 협동 퀘스트를 할수 있고요. 자, 해당 퀘스트 진행할 때 스킬을 잘 보시면 은 Q 스킬로 멀리서 던지기가 가능하니까 냄비까지 꼭 가까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. 아, <놀람> 테스트를 완료할 때총 30개의 티켓을 얻을 수 있으며 원정대별로 1회만 가능합니다. 티켓은 10월 27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7일 점검 때 모두 삭제되고요. 야시장의 NPC 미식가 오토를 통해서 티켓을 소모해서 아이템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. 다음은 신규 헤어가 추가됐다고 하는데 한번 보시죠 자 이벤트 마지막은 개천절 핫타임 이벤트입니다 10월 1, 일 3일, 4일 이렇게 3일 동안 접속만 하시면 은이 핫타임 아이템을 받을 수가 있고요 토요일은 총동검, 일요일은 총동거울, 월요일은 총동방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받을 때 같이 재련 돌파석 선택 상자, 파편 선택 상자, 그다음에 재련 보조 선택 상자 이렇게 받게 되고요 총동구매 효과는 흰민첩 지능이 6000 증가, 치명타 확률이 1% 증가하고요 거울은 흰민첩 지능 3000 증가, 전투자원 자연 회복량이 24%, 공격 속도 2%가 증가합니다 총동 방울은 흰민첩 지능 3000에 체력이 4500, 이동 속도가 3%가 증가하네요 이 해당 3종 아이템들은 12월 29일 정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인 한글랏 핫타임 이벤트로 이제 우리말을 주머니 상자를 각각 받게 됩니다 이 주머니 안에는 회복 배틀 상자 그 다음에 공격 배틀 상자 그다음에 기능성 배틀 상자 이렇게 각각 나눠서 들어가 있고요 공통적으로는 이제 전설에서 희귀 카드팩, 그 다음에 실링 상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해당 핫타임 아이템을 받는 방법은 게임 접속해서 이 미니맵, 미니맵 오른쪽에 떠있는 이 핫타임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은 이렇게 그냥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네요. 이렇게 9월 마지막 업데이트로 추가된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